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. 뭐야 앞으로 가는 버튼이 뭐야 왜 Z가 왜 X가 그건데 잠깐만 설정 아니요 아니요 난 시작 안 했다고 아니요 설정에 컨트롤 키 셀렉트가 붙어네 오, 좋았어. 천왕이다, 이 녀석. 야 손에 깔린다. 이거 동전을 먹겠다. 은비색 파이프에 들어간다는 으악 불편 데스 먹었다. 엉덩이로 문대버린다, 벽돌을. 여기 들어가 보자. 우와 어, 우와 죽으세요. 이, 뭐야 위에서 동전을 싸가지 없게 던지네. 다 뒤져라. 약. 약 재밌다. 코인이 하나가 어디 있지? 여기 있다. 어, 없다. 엉덩이로 벽돌을 뭉개했다. 빨 어, 일로와. 이 녀석 불꽃 배드립이다, 날 아, 아, 더 있네, 이더리왜이게가 오겠지? 어, 아, 여기 있다 아, 더 불편한데 간다 오케이, 좋았어. 으악! 마구 문대버린다, 얘네들은. 이건만 박살이다, 이녀석. 엉덩이로 문댔다. 다 시이다 이 녀석 어나이거루지로 하겠다 아. 느낌상 좀 빡세거든 <웃음> 저 건방진 발판같은 녀석 으악 이거 개 추억이다 이 녀석 으악 왜 그런게 나와 야, 통나무 이 나쁜 녀석 야, 이게 왜 움직여? 동전 주제 마음대로 움직인다 야, 야, 죽어 오, 뭐야 AK 못 눌러서 죽었다 개비 인종 임종했다 오케이 박스에 갑니다 아 잠깐만 꽃먹고 저거 박스 차야됐는데 아이씨 와 코인 하나 더 먹었으면 큰일날 뻔했다 53개다 그덩이로 문대 버린다 여기 뭐 있는거 같은데 야. 오케이 뒤집어야다 좀 상하네 엉덩이로 블록을 문대버린다. 야! <웃음> 야! 어? 아, 동전! 네. 야! 아, 저 밑에 저기 진짜네요 녀석 문대버린다. 오케이, 3개 다 모았다. 잠깐만 너 혼자 왜 빨간색이야? 너이 녀석 너 자유한국당이지? 뭐라고? <웃음> 갑자기 자한당이야 너 으악! 아야 빨간 깃발 나온다 이거 야, 빨간 버튼 빨간 블록 자한당이었대 여기는 입단했다 자한 예스 탑까지 갈수 있긴 하지만 나는 올클리어를 하겠다 1-2 오오오 오, 뒤진다 아저리가 오 어, 어, 아. 당했다 이 녀석 아, 아니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돼 아 여기다 출구다 가겠습니다 일단 목숨 10개다 자이 녀석 1 다시 데는 거야 레츠 고주고야 잠깐만 이개박세 보이는데 응? 아이저 보라색 물이 왜 지금 나와 야나나 나 포안타 포도맛 있다 밑에 난 웰치스가 좋아요 저리 가 저리 가 와, 와, 와, 큰일 났다. 아이다 살아났다. 아 오. 어, 버섯이 뚜렷 걸렸다 이거. 아니, 아니. 와, 뒤집어졌다. 딱 먹었다 슬라이딩 딱 치고 컨트롤 키. 게임이 갑자기 왜 렉이 걸릴까요? 별이가 응. 이 녀석 콩콩 머리에 공포의 숨만 날려주니까 아아 아파요 이야 저거 저거 왜 자꾸 흔들거리냐 어떻게 묻는 거야 저거 아아 아, 오케이 오케이 아아 아. 됐다 밝 밟고 아 여기 여기 여기 좀 빡세다 야또왜 있어 여기 건너 거 타면 야 존나 큰거 있다 됐다 썰고 꼬 존나 큰거 있다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다 간다 간다 와 위기.. 위기다 지금 됐다 됐다 사왔다 정신 승리로 이겼다 뭐라고? 뭐라고? 정신 승리 나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승리했다고? 뭐라고? 와 이.. 와이 녀석 봐라 신비를 하네. 저 미니게임이나 할까? 오케이, 좋은 생각입니다. 야, 몇 번, 몇 번을 갈까? 나는 5번을 고른 다음에 4번을 고르겠다. 5번. 뭐라? 4번. 오! 어? 개잘 떴는데? 1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11개다 아아 아. 아, 너무 좋아 완벽했다 아 미니 매은 매일이 렌더링 있을 거야 되기가 이거 오케이 첫 번째 중간 부스다. 잠깐만. 짱. 맞아, 흥겨운. 와, 음, 아, 와이 부금 너무 좋다. 뽀뽀뽀봄. 뚝딱. 긴장된다 이거. 이렇게 버섯 없으면 흑우 될 뻔했다. 오케이, 벌써 코인이 두 개다. 비트코인 뭐라고? 으야이 야, 개빡세다 오케이 중간 세이브 아이 큰거 저리가 오케이 먹었습니다 동전이 51개 있다 3개를 더 먹었다 아! 안 돼! 빨리빨리! 빨리. 아! 왜? 어? 왜? 오케이 들어왔다! 문이 있다! 아, 뭐라고? 어? 뭐라고? 어. 아! 됐다! 어? 잠깐만! 뭐야? 어? 야 화면에 뚜렷 걸렸는데 응? 아, 아 여기 비밀길 있다 이 녀석 비밀길을 여기다 숨겨놨다니 좋았어 아! 찾았다 이 녀석 했다 깨했다. 비밀기를 찾았다, 왠지 몰라도. 일단, 보스를 조지고 오는 거야. 로프. KK. 아, 마리오기 오랜만이다. 아, 마리오. 줄까 파일 올려놨을걸. 마린...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다. 아, 파리오, 파일 올려놨다. 이거, 개조판이어가지고. 리메이크 버전이어가지고. 올려놨다. 해치해가지고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박스 오케이 상자다 이 녀석 문을 열었다 뭐라고 뭐라고? 근데 그냥 문이 아니다 대문을 열었다 뭐라고? 아 뭐야 이 녀석 엉덩이 이 녀석 공포의 쓴맛이다 내가 당했다 이겼다 나의 승리이다 뭐라고? 어? 승리? 뭐라고? 우승이라면 될 것을 나의 빅토리다 이 녀석 빅토리를 우리말로 하면? 승리 아니 우승이라 <웃음> 우승은 윈이고 내가 빅토리했다 이 녀석 <웃음> 오케이 저장 때렸다